안녕하세요 여러분, 채빈입니다. 오늘은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위해서 좀 관심있게 봤던 마이크가 있었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또 블루에서 연락을 주셔서 제가 예티 마이크를 협찬받게 되었습니다. 예. 근데 아무래도 이게 ASMR 마이크로 유명해졌다보니까 여러분들도 딱 보시면 아이 마이크! 하고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선 제가 마이크 리뷰 영상은 또 처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서툴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리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고고싱! 이 블루 마이크로 폰은요 약 25년 동안 미국 시장에서 유명 뮤지션들과 크리에이터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스튜디오 마이크 및 레코딩 전문 기기 분야 넘버 no. 원 브랜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사실 제가 이제 딱 패키징을 받고 한달 정도 써본 뒤에 리뷰거든요. 저도 일단 써봐야 되니까. 근데 어떻게 왔냐? 보여드려야겠죠? 짜잔! 요렇게 귀여운 박스! 박스에 담아서 온거예요딱이 박스를 보고 와 진짜 귀엽다 이러면서 되게 만족스러워 했는데요 자, 이 에티 마이크 꺼내봐야겠죠? 귀엽. 와우 <웃음> 자, 이마이크예요 어,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사실 받자마자 바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되게 모던하고 레트로한 이 느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? 귀여워 전문가들의 호평을 받는 아주 프로페셔널한 성능의 블루만의 모던하고 또 레트로한 디자인을 더했습니다. 다시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보면서 이 마이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자, 이 마이크의 최대 장점은 아무래도 간편함이 아닐까 싶은데요. 우선 동봉된 USB 케이블을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또이 안정적인 스탠드 거치와 마이크 각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또이 내장된 버튼으로 이 헤드폰 볼륨 조절이라든지 이 뮤트 버튼 음소거 이 개인 조절 마이크 감도 조절 픽업 패턴 선택 등 컨트롤이 그냥 바로 가능하다는 점와 진짜 알짜배기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녹음을 하다보면 소리가 갑자기 막 커지거나 깨지거나 그 피드백 현상이 막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개인 버튼으로 민감도 조절이 가능하고 또 헤드폰을 여기 밑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바로 연결을 시키면 미세 조절이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우선 특장점들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으니 자세한 전달을 위해서 연결을 세팅을 하고 다시 켜겠습니다 아아 아. 마이크 테스트자 여러분 어떠신가요? 저는 사실 좀 놀랐던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들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거쳐서 그 컨덴서 마이크를 연결해서 녹음을 하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USB 그냥 하나 띡 연결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USB 마이크라고 하면 좀 편견이 좀 많이 있었어요 사실 이거면 그냥 핸드폰 녹음기로 녹음하면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좀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녹음을 할 거면 내 생각에는 USB 마이크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섬세한 스튜디오 사운드를 가지고 있네요 와 대박이에요 진짜 또 전에 픽업 패턴 선택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우선 단일 지향성 무지향성, 양지향성, 스테레오 이렇게 네 가지 패턴의 픽업 패턴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단일지향성 이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단일지향성으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전면에 사운드를 수음을 해서 1인 미디어에 굉장히 적합한 소리를 가지고 있고요 게임 스트리밍이라든지 뭐 이렇게 리뷰 영상이라든지 보컬 녹음할 때도 단일지향성으로 녹음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2번 무지향성인데요 소리가 좀 달라진 거가 느껴지시나요? 이 무지향성은요 마이크 주변의 모든 사운드를 다 수음을 합니다 그래서 밴드 라이브 공연이라든지 혹은 또 회의 주변 분위기 등까지 다 담아주고요 이 양지향성은요 이 마이크의 전면 사운드와 후면 사운드를 수음을 하는데요 두 사람의 인터뷰 그러니까 마주 보고 혹은 뭐 듀엣을 부를 때도 가능했겠죠 또 스트리밍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자이 스테레오 모드 감이 오시나요? 전면과 측면 사운드를 수음하고 좌우 채널을 이용해서 실감나는 사운드를 담아냅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이 마이크로는 이 스테레오 모드를 자주 애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통 하시는 분들은 요 모드로 자주 사용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이크 리뷰는 끝이 났구요 제가 또 직접 이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제대로 좀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ASMR을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이니까 막 소리가 삐끗하고 어긋날 수도 있는데요 이미 예티가 잘 알아서 해주겠죠 믿겠습니다. 블루. 오늘의 리뷰 영상은 여기서 끝마칠게요. 안녕.